네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소식은요. 버나비 홀덤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랩스 볼링장이 켈틱이라는 개발사에 팔렸다는 소식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볼링장 부지는 왜또 팔렸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 브렌트 워적지역 개발이 활발하니까 굳이 이때다 또 좋은 마켓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개발사에 뭐 내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1년 재산세 기준으로 하면 약 88만불 지난 2022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이상은 영업이 어렵다라고 부담을 느끼던 찰나에 이 켈틱이라는 개발사가 스카이트레인역 바로 앞에 있다는 이부지의 입지가 너무 좋아서 사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매각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얘기가 나왔던 88밀리언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한 880억 정도보다는 높은 금액에 팔렸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2023년 공시지가만 해도 101밀리언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로 하면 약 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금액이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 이 켈틱 개발사의 설계도는 초기 단계이지만 어, 3 9층에서5 9층 사이에 5층 빌딩을 한 두세 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홀덤역 바로 앞에 두 동의 하이라이즈 콘도가 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홀덤역과 브랜트우드역 사이에도 코드 개발사의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이 홀덤역 주변으로의 개발이 좀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62년 6월에 처음 문을 열어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였던 이 볼링장이 철거가 되기까지는 그래서 저도 한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니깐요. 아직 방문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혹 또는 또 저처럼 또그 볼링장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또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버나비 지역의 부동산 개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늘 신속하고 정확한 밴쿠버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